자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무슨 미분법이야?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음. 어.. 아.. 네 무슨 미분법? 으... 뭐지? 이거 원래 T를 A에 대해서 미분해 준거라고 해가지고 D A 분의 D T는 E E, 음. e A 음. 플러스 1 이렇게 려 했는데 그건 맞는데 네. 그걸 뭐라고 하냐고 무슨 미문법 응함수? 응함수의 미문법이지 그지? 네. 제가 응함수의 미문법을 쓸수 있다는 거에 전제가 뭘까?